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자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볼 것은 많은 구독자분들이 요청하신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눕기를 따는 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이 눕기를 딴다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미지에 한 부분이 있으면 내가 여기 있는 손부터 여기 스마트폰까지를 원한다 라고 하면 이것을 딱이 모양대로 자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어,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같은 프로그램으로 디자이너들이 많이 자르곤 했었는데 파워포인트 안에서도 잘라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기능은 파워포인트 2010버전 이상에만 있는 배경제거 라고 하는 기능으로 한 건데요 어,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조금 더 포토샵처럼 좀 정교하게 하고 싶은데 여기 있는 끝 부분이 좀 마음에 안 들거나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께서 이렇게 많이 질문하셨어요 조금 더 깔끔하게 자를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이렇게 말씀해 을 주셔서 제가 조금 더 깔끔하게 자를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일러스트라든지 포토샵 만큼은 아니지만 이렇게 깔끔하게 자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참고해 보시면서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이지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자 일단 이미지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는데 보통 어떻게 하시냐면 상단에 그림도구 서식을 누르시면 왼쪽에 배경제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배경을 제거합니다 자 여기 에 있는 이 보라색 부분이 잘려지는 부분이고요 그 나머지 남은 부분이 살아있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는데 요렇게 잘려질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영역을 따로 선택해서 잘라주곤 했습니다 요렇게 보관할 영역 자 이런 방식으로 선택을 해서 잘라주면 음, 나쁘지 않아요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요거를 좀 확대를 해보면 여기 끝에가 되게 좀 울퉁불퉁하게 나와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렇게 울퉁불퉁 이런 부분이 되게 민감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배경제거라고 하는 기능이 완벽하지는 않다는 거죠. 조금 더 깔끔하게 만들려면 이것을 하나하나 마우스로 도형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 방법은 일러스트나 포토샵이랑 똑같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것만큼 정교할 수는 없지만 비슷하게는 또 한번 따라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이미지를 조금 더 확대를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에 맞게 도형을 그릴 건데 삽입 도형에 들어가서 여기 선 오른쪽에 보면 자유형 도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자유형 도형을 선택하셔서 하나하나 클릭 클릭을 하면서 따주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하나하나 자 이런 방법을 선택해서 도형을 그리시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하나하나 라인을 따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교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눌러줘야 하거든요 자 이런 방식으로 하나하나 따줄게요 자 지금부터는 빨리 감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도형을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바꿔봤는데요 자이 상태에서 어 내가 조금 더 정교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요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고 전 편집이라고 하는 것을 눌러주시는 겁니다 전 편집을 누르면 여기에 검정색 점 내가 클릭 클릭을 했었던 부분이 다 이렇게 검정색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선택을 해서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하시고요 마우스 를 바깥쪽을 누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자 이미지를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쉬프트 키를 누른 채 도형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상단에 있는 그리기 도구 서식을 가셔서 왼쪽에 있는 도형병합이라고 하는 기능을 써볼게요 자이 도형병합 기능은요 파워포인트 2013 버전 이상에만 있고요 2010 버전에서 할수 있는 방법은 제가 조금 이따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도형병합을 이렇게 눌러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아래쪽에 통합, 결합, 조각, 교차, 빼기 등 다양하게 이미지와 도형을 빼줄 수가 있게 되는데요. 전 여기서 교차를 눌러볼게요. 이렇게 했더니, 오, 굉장히 깔끔하게 눕기가 따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살짝 보이시나요? 차이점이? 자, 볼게요.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훨씬 라인이 깔끔해졌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프레젠테이션을 한다든지 만약 에 디자인 작업을 한다면 이 작은 차이가 꽤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이런 방식으로 잘라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2010버전이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2010버전은 이렇게 도형병합을 통해서 잘라줄 수가 없어요 자, 일단 이미지와 도형을 선택했을 때이 도형의 크기를 잘 보셔야 돼요 아, 이렇게 도형의 크기가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미지 자체를 도형의 크기만큼 일단 잘라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미지를 선택하시고 상단에 그림도구 서식을 누르신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자르기를 그냥 톡! 눌러볼게요 그리고 왼쪽 상단에 있는 그리고 오른쪽 하단 상단에 있는 이런 검정색 발을 움직여서 이미지의 크기를 잘라줄 건데요 자 이렇게 자 이미지의 크기를 이렇게 잘라봤는데 딱이 모양이 도형의 크기입니다 이미지를 톡 눌러볼게요 그러면 도형의 크기와 이미지의 크기가 거의 동일해진 것을 볼수 있죠 둘다 선택을 해봤을 때 살짝 이렇게 엇나가는 부분이 있다 라고 하시면 이미지의 크기를 또한번 살짝만 작게 해주시면 끝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미지와 도형이 완벽하게 딱 하나의 도형처럼 선택이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뒤에는 이제 이 이미지를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Ctrl-C 복사를 누릅니다 복사를 누르시고요 자이 도형을 선택하신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에 들어가셔서 아마 모양은 조금 다를 거예요 그래도 아마 비슷하니까 잘 찾아보세요 자 채우기를 누르시면 여기에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라고 있을겁니다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를 누르시고 여기 아래쪽에 가면 다음에서 그림 삽입 클립보드라고 있을거예요 요거를 누르면 내가 복사한 것이 들어가게 됩니다 톡오 어떤가요 자 이렇게 해서 선을 없음을 해주기만 하면 2010 버전에서도 똑같이 이미지의 누기를딴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말 그대로 이 방법은 도형 안에다가 이미지를 집어넣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2010 버전에서도 굉장히 깔끔하게 누기를딸수 있다는 것이겠죠 자 이런 방식으로 사람 이미지도 이렇게 깔끔하게 잘라줄 수 있게 됩니다 왼쪽을 보면 살짝 이렇게 모양이 조금 이상한데 오른쪽을 보면 깔끔하게 이미지의 누끼를 딴 것을 볼수 있죠 어떠셨나요? 이렇게 테두리의 차이 보이시나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활용해서 꼭 한번 시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지세상 이지쌤이었고요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